10km 출전합니다 주로 10km만 나가는데 어... 42분 42, 59초 4회 정도 기본으로 하고요 시간 될 때마다 이제 앞에 호수공원이나 공원에 가서 뛰고 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한... 4년 차 됐어요 풀코스 시간이요? 3시간 10분? 감독님이 열심히 잘기속해 주셨어요 아, 감독님이 하라는 대로 14년부터 시작했으니까요 한 아, 8년 9년 되나 지금? 50km 가 제일 오래 달린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 사람마다 달리는 목적이 다 다를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달림으로써 내 자신을 좀더 발견하는 것 같고 더 성장하는 느낌? 어, 나와의 대화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달리는 시간 안에서는 저한테만 오래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요즘 같은 데근무강거좀 높은 편인데 뛰고 나면은 그런 생각들이 막작년도이나 머릿속이 좀 맑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은 거의 비슷하겠지만 포기하고 싶은 적이 많잖아요 그거를 나도 할수 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그동안 제가 나약했던 마음들을 이런 달림으로써 다시 한번 내가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 이런 것들 스스로 어, 남들이 충고하기 이전에 내 스스로가 조언해 주는 거죠 근데 저도 아직 숫자를 잘 모르는데 아, 마라톤은 제가 하니까 좀 정직한 운동 같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하면 충분히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마라톤은 보약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따로 어떤 보약 같은 거 먹지 않아도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달려주게 되면 그게 달리는 게 보약인 것 같더라고요 저 나이가 지금 한 50이 넘어가는데 <웃음> 50이 넘어가는데. 뭐, 사는 것도 뭐, 일상적으로는 반복적이지만, 달리는 걸 통해가지고, 조금 제 자신의, 좀, 피지컬적으로 좀, 좀 정리가 되면은, 오히려 좋아지면은, 정신도 되게 맑고 좋더라고요. 어, 처음에 그 철인클럽에 그 들어가고 마라톤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때부터 시작하게 됐어요 건강을 위해서 0 어. 5세부터 시작했습니다 메이저대 풀 3시간 15분 기록이 있습니다 동창회 마라톤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 시작하게 됐어요 하프는 저 처음이에요 다리가 느껴보지 못한 지금 고통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가지 되게 신기해요 근데 기분 너무 좋은데 다리는 아프고 좋아 합니다. 예. 네. 어, 풀코스 풀코스 열번 했어요. 연습한 만큼 기력이 향상된다는 거. 그게 제일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달리기요? 일단 혼자 할수 있고 아무 때나 할수 있고 그냥 길에 집에서 나오면 아무데서나 할수 있고 돈도 안 들고. 음. 그러니까 자기가 목표했던 것을 이뤘을 때그 성취감이. 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남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만병통치약이라고 봅니다 달리기가 그냥 하고 싶을 때 하고 구애받지 않고 운동했다는 그뿌독함 그 이렇게 뭐 먹을 때 죄책감 안 드는 그리고 되게 기분이 되게 좋아요 좀 생각도 정리되고 인생이라는 게 항상 즐거운 일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고, 하다 보면은 뭐 여러 난관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주위에 여러 가지 갈등도 많고. 그런데 그 와중에서 달릴 때만큼은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 순간만큼은 그래도 재밌을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작게는 달리면서 입점이 좀 잠시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달리면서 어려웠던 대로 생각이 날 수가 있고 이렇게 달리면서도 그렇잖아요? 좀 뒷부분에 어려워도 기고 나면 즐겁고 행복하고 전전 뭐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친구, 동반자 그러니까 늘왜냐면 내가 힘들 때 사실 우리가 즐거울 때도 달리지만 힘들 때도 이렇게 달려게 되면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런던이나 일본이나 미국 쪽에 달리는 쪽도 좀 대회에 출전해가지고 많은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제 버킷리스트가 있는데 어 제가 아직 풀은 못 뛰기 때문에 보스턴 마라톤은 아직 생각을 못하고 이제 조금 기량을 늘려서 뉴욕 마라톤 나가보려고요. 저는 평생 갈 겁니다. 이두 다리가 멀쩡할 때까지 어 달리기야 앞으로 오래오래 같이 행복하게 달려보자. 달리기야. 너를 알게 돼서 내가 좀 많이 행복해졌어. <웃음> 마르토나 고맙다. 어, 완정 달리기. 반가워. 어 그리고 날 만나줘서 고마워. 너랑 같이 있을 때 진짜 재밌게 나다. 앞으로 열심히 화이팅하자화이팅